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킹눈 KP3S 프로입니다. 프로. 여기에 이제 킹눈 KP3S. 일반과 프로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나나요? 일단은 할인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뭐 랜덤이니까. 과거 모델이 150달러. 이고요. 새로 나온 모델이 190달러네요. 그러니까 40달러 정도, 6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킹룸 KP3S를 살 거면 40달러로 추가하고 출력 사이즈도 크고 제일 좋은 건 소음이 좀더 조용해졌다. 40달러면 프로로 가는 게 저도 나을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배드 사이즈가 변했습니다 기존 거180 180 180 이었던 기존 사이즈가 200 200 200 사이즈가 출력 사이즈가 커졌고요 기존의 kp3 s 는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어가 분리가 돼 있는 형이었고 또 얘가 잘못 걸리면 겁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기 팬 바꾸는 분들도 막 있었는데 프로 제품은 요 밑에 파워 서플라이어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더 조용해졌다가 제일 사용성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군요. 익스트루더는 직결형 타이탄 익스트루더 같아 보입니다. 필라멘트 감지 센서가 여기 이렇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감지 센서 방향성 때문에 필라멘트를 제가 이렇게 아래로 해서 위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필라멘트 감지 센서의 방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익스트루더까지 넣는 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재료 공급이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파라색 이렇게 테플론 튜브를 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직결형은 맞는데 마침 보면 테플론 튜브가 있으니까 어, 보호덴의 탈을 쓴 직결형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여기 필라멘트 감지 센서를 쓰려면 이 튜브를 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나는 필라멘트 센서 쓰는 거 별로다. 그러면 은 그냥 여기 필라멘트 감지 센서에 요거 필라멘트 짧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정해 놓으시고 그냥 원래 쓰던 것처럼 이렇게 직결형으로 쭉 재료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X축에 여기 보면 텐션 여기 보이는 장력 텐션 잡는 손잡이가 프로가 추가가 되어있고요. 베드가 커진 만큼 여기 베드 Y축으로 움직이는 베드의 가이드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리니어 가이드를 배드를 쓰는 거뭐 리니어 가이드가 이제 수직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에 좋죠 근데 얘가 지금 사실 너무 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얇은 축에서 이제 이렇게 제이 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실 요 그래서 이제 배드 가운데 잡아주는 이폭 자체가 지금 프로는 넓어졌습니다 대신 롤러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장력 텐션 잡아주는 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웃음> 원래 있던 리니어 가이드를 하나 안 넣고 리니어 가이드를 Z축에 추가를 했는데 물론 가이드가 있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이 Z축은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이 리니어 가이드에 입고 업고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없는 것 보다야 좋겠죠 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얘를 처음 레벨링을 할때 여기 보이는 Z축 리미트 센서 지금 여기 킹룬도 있거든요 높이를 맞추는 이 나사의 높이 조절이 안돼 가지고 구멍이 막혀 있어요 나사가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사를 <웃음> 잘라서 지금 나사의 높이를 낮춘 다음에 베드랑 레벨링을 맞춘 상태입니다 오, 오, 자 출력물 다 나오진 않았지만 옆에 결잘 나왔어요. 레벨링이 잘 되면 프린팅은 잘 되는 프린터. 레벨링 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어, 종이로 1차적으로 모서리 레벨을 맞추고 그 다음에 눈 레벨링, 자눈 레벨링으로 보면 되는데. 깔끔하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80-180인데 얘네 출력 사이즈 200-200이라고 했는데 200-200 좀 간단하긴 간당간당하겠네요. 방사형으로 가운데 딱지처럼 네모네모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 끝! 출력 끝! 유리 베드는다 식을 때까지는 조금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좀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때문에 다 식을 때까지는 못 기다리고 살짝만 좀 식으면 뗄게요 뭔가... 확실히 이게 처음에 잡아 뜨면서 이게, 여기 뜨끈뜨끈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휜다니까요. 요 부분이 지금 살짝 레벨링이 좀덜된 건가? 여기가 살짝 좀 떨어졌고요. 얘는 뜯다가 찢어진 것 같고. 이쪽 부분이 조금 레벨링이 안 됐지만, 이 정도면 사실 뭐 웬만한 거 출력하고 사용하는 데는 이 정도 레벨링이면 무난합니다. 네. 되게 잘 됐네요. 투명하게 딱지가 확실히 유리 베드를 뽑으면 이렇게 이게 이게 지금 바닥면 바닥면이 이건 그냥 pla거든요. 실크 pla 아닌데도 유리 베드는 확실히 광이 좀잘 나는 편입니다. 분명히 이전 kp3s 보다 좋아졌어요. 프로의 이름에 맞게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가격 대비 훌륭한 프린터라고 생각합니다.